안녕하십니까 네니어입니다 자 오늘은 돌아온 메타 읽는 남자 2월 두 번째 주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패치가 어떤 메타에 영향을 끼쳤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적과 마법사의 너프가 있었죠 도적과 마법사 모두 적절한 너프를 받고 현재는 어느 정도 메타에서 한 축만 당당하고 있을 뿐 1티어는 아닌 상태입니다 너프 패치 이후 2주 동안 많은 플레이어들이 하스스톤을 플레이하면서 메타가 벌써 많이 흘러 같고요 패치 직후와는 꽤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나 예전에 보이던 덱들이 다시 재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덱들이 현재 메타에서 소위 황벨이다 라고 할수 있는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플레이 되고 있는 덱 또한 점유율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률을 보여주는 덱 또한 없기 때문에 하스스톤을 다양하게 플레이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메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메타인 남자는 지금 현재 메타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탑5와 메타에 새롭게 등장해서 메타에서 한 축을 당당하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덱 4개를 총 9개 소개시켜드릴 예정인데요 9개의 덱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현재 메타에 어떤 덱들이 있는지 먼저 전체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덱들이 현재 황배를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덱들을 점유율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메타에서 대략 1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높은 점유율의 덱, 바로 램프 드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것이 거인능 마법사, 그리고 어그로 사냥꾼, 번 주술사, 퀘스트 주술사, 갈반가르 원턴킬 전사, 암흑사제, 성서성기사, 독도적 미라클사제, 볼러 원턴킬 술사 지옥 악마 사냥꾼, 모자키 법사, 올빼미 원턴킬 흑마, 퀘스트 원턴킬 악마 사냥꾼, 영능 마법사, 빅 주문 마법사, 퀘스트 흑마, 어그로 드루이드, 야수 드루이드, 아나콘드라 드루이드까지 지금 현재 메타에서 최소 2%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덱들만 쫙불러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티어권이라고 할수 있는 덱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덱들이 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듯 굉장히 괜찮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덱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로 소개시켜 드릴 덱은 램프 드루이드입니다. 램프 드루이드는 패치 이전부터 패치 패치 이후에 떠오를 덱으로 주목받았던 덱인데요 패치 이후의 메타 변화에도 어느정도 적응하면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덱 점유율은 10%에서 15%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데 승률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사실 압도적인 1티어라기보다는 재미있는 덱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현재 상위권 덱들한테는 약간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약한 하위 덱은 기가 막히게 잡아먹는 덱이기도 합니다 운영 난이도도 높지 않고 누구나 배우면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드루이드 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메타가 워낙 덱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난사하는 비전술사와 무타누스 사이에서 카드 선택을 하는 데좀 고민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전술사를 넣는 게 필드 덱들 상대로 더 강력하기 때문에 좀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원턴 킬 덱을 좀더 많이 만난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만나는 덱들을 보고 카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원턴 킬 덱을 많이 만나신다면 누더기골렘 부관을 빼고 무타누스를 넣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덱은 거인흑마입니다 거인흑마는 패치 이전에도 훔치기 도적 상대로 괜찮은 승률 분포를 보여주면서 흑마법사의 당당한 한자리를 차지하는 덱이라고 설명드렸었죠 패치 이후에도 훔치기 도적 같은 필드를 잡는 덱들 상대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필드 덱들이 메타에 많이 출현하면서 다시 한번 대세덱으로 떠올랐습니다 양꾼이나독도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필드덱은 정말 잘 잡기 때문에 내가 레더에서 필드덱을 많이 만난다면 거인흥마를 고려해보는 게 좋겠고요 현재 거인흥마의 패치 이후 가장 핫한 카드라고 한다면 공연을 망치는 괴수입니다 공연을 망치는 괴수는 모든 하수인을 침묵시키는 카드로서 주술사의 광역 빙결을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굉장히 좋은 카드로 현재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또한 여러 버프된 하수인이라든지 아니뭐 이부스 같은 여러가지 다양한 하수인들도 침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광역 침묵 카드로서 쏠쏠한 값을 해내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만나는 덱에 따라 아직도 불의 재단 같은 카드도 유효는 합니다 불의 재단을 사용하게 되면 빠르게 카드를 소모함으로써 혈석파편 뾰족털 같은 카드를 더 빨리 쓸수 있기 때문에 어그로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원턴 킬 덱들 상대로 상대방의 윈플랜을 태워버림으로써 원턴 킬 전에서도 굉장히 도움되기 때문에 불의 재단 또한 아직도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하는 카드입니다. 도적이 사라지면서 교단 수련사의 밸류가 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그로전을 채워줄 필멸의 고리나 불안정한 암흑장렬 같은 카드도 굉장히 가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덱리스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는 덱 상대로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뺀다면 교단 수련사가 되겠죠. 다음 알아볼 덱은 여전한 덱이죠. 어그로사냥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램프드루이드나 거의 정 능마를 굉장히 잘 잡기 때문에 현재 메타 최고의 메타 카운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새로 돌아온 덱들인 원턴킬전사, 지옥악사, 암흑사제, 도발두루 같은 덱들 상대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메타에서 가장 양날의 검 같은 덱이라고 할수 있겠죠 카드 선택으로 어느 정도 메타를 극복할 순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성이 짙은 매치업은 극복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그로 양꾼은 카드를 바꾸면서 극복하기 보다는 덱을 플레이할지 말지 자체를 처음부터 내가 많이 만나는 덱들의 분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타비시를 넣어서 좀더 뒷심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흑마를 잡겠다고 달송곤니 같은 카드를 넣는 버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런 버전들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버전은 타비시 버전을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타비시 버전이 좀더신덱 같은 느낌이 있어서 타비시 버전을 준비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초승달공을 두장 넣는 가장 무난한 버전이 가장 좋은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타비시나 달송곳니 이 같은 카드도 연구는 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다음 알아볼 대세덱은 번술사입니다. 도적이 떠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각광받으면서 떠오르던 신덱이었는데요 도적과 함께 저 밑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반등한 덱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램프드루와거흑 상대로 2점을 가지는 양꾼과는 달리 두덱 상대로 뚜렷한 강점은 보여주지 못해요. 하지만 양꾼에 비해서 다른 덱들 상대로 대체로 좋은 승률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두루두루 할만하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덱이라서 양꾼은 극단적인 상성을 가지는 메타 카운터 덱이라면 번술사는 어느정도 두루두루 극복 가능한 무난한 어그로 덱이라고 할수겠습니다이 덱도 여러가지 변형이 존재하는데요 자갈발 동굴을 빼고 모범생 같은 카드를 더 보충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원시던전 탐험가 같은 카드를 더 빼고 바람냉각을 사용함으로써 좀더 다른 방법으로 드로우를 보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바람냉각을 사용하게 되면 좀더 필드 영향력이 강해지고 다중 주문술사로 냉기 주문에 의한 드로우를 더 추가로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람냉각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한 아예 부루칸을 빼버리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시켜드린 덱리스트는 모범생 한장부루칸한장 자갈발 동굴 두장 탐험가 두장의 덱리스트고요 저는 이 덱이 가장 마음에 들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갈발 동굴이 의미 없는 매치업을 많이 만난다면 자갈발 동굴을 빼고 그 자리에 다른 카드를 넣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 시켜드릴 대세덱은 퀘스트 주술사입니다 패치 전에도 퀘스트 주술사가 필드를 까는 덱들 뭐 성서기사나 램프드로 이런 덱들 상대로 굉장히 괜찮다라는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필드를 까는 미드레인지 덱 상대로 굉장히 좋은 분포를 보여주면서 현재 제가 꼽은 메타 상위 5덱이 되었습니다 거흑에 비해서 어그로냥꾼도 대처를 잘한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할만한 덱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하지만 정작 거흑과의 대전에서는 약한 모습입니다 을 보입니다. 쾌술사도 번술사처럼 여러가지 카드 선택이 가능한데요. 지금 제가 가져온 덱은 느림보를 2장 쓰는 덱인데 느림보 한장 대신에 브루칸을 사용하는 버전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느림보 2장 버전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느림보 2장 버전을 넣어야지만 어그로 상대로 좀더 견고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느림보 버전으로 선정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메타에 나타난 새로운 신덱들 레니아와 꼽아주는 신덱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덱은 갈반가르 원턴킬 전사입니다 로카라 버프와 함께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요 확팩 초기에도 연구되다가 금방 메타에 쓸려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할만한 매치업들이 메타에 많이 생기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램프드루나 성서기사 원턴킬 주술사처럼 도발도 많고 회복도 많고 방어도도 많은 매치업에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면 갈반가르 원턴킬 전사가 데미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덱이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는 덱한테는 꽤 취약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하지만 어그로 덱들을 막는 데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메타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더 어그로를 잘 막는 걸 원하신다면 녹부식 독사 같은 카드를 빼고 앙심을 두장 넣는 버전도 굉장히 좋다는 것도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덱은 암흑사제입니다 암흑사제는 이전 확장팩 1티어 덱이었는데요 일루시아 너프 그리고 여러 새로운 카드들이 추가되고 새로운 덱들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졌던 덱입니다 하지만 안두인처 부활. 다시 한번 쓸수 있는 덱으로서 메타덱에 차트인 했는데요 다시 할만한 어그로 덱으로서 떠올랐습니다 번술사처럼 두루 할만한 어그로 덱은 아닙니다 어그로 양꾼처럼 상성을 굉장히 짙게 타는 덱이기 때문에 양꾼과 마찬가지로 현재 여러분들이 만나는 덱 분포를 보고 꺼내야 하는 덱이고요 초반 하수인을 정리 못하고 어그로 사제에게 시간을 많이 주는 덱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초반에 양먹느라 바쁜 램프드루에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요 또한 영능이 필드 싸움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어그로 미러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기 때문에 사냥꾼 같은 덱도 굉장히 잘 잡아먹는 모습 보여줍니다 암흑사제도 여러가지 카드 선택이 가능한데 세레나 대신에 다른 카드들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쿨티란 전도사나 만화탐식자 판타라 혹은 십자로 경비초소 같은 카드들을 넣을 수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어떤 카드도 그렇게 특출나게 좋은 것 같진 않아서 무난하게 세레나 버전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레니 미야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덱은 미라클 사제입니다 암흑사제처럼 지난 확장팩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덱인데요 완전히 새롭게 개편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전 확장팩에 세데크 혈매듭군 그리고 집결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카드를 생성하면서 생성쇼를 하던 그 미라클 사제매도 물론 비슷하지만 세데크와 집결이 빠지면서 좀더 가진 덱으로 풀어나가는 덱이 되었습니다 패치 이전의 독도적이 말만 독도적이지 목조르기도적 독도적 훔치기 도적을 하나로 뭉친 완성형 도적이었던 것처럼 이 사제도 약간의 미라클, 약간의 천정내열, 약간의 컨트롤이 전부 합쳐진 완성형 사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덱이기 때문에 이전 확장팩에서도 탑급 프로 선수들이 아니면 제대로 다룰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겠지만 승률까지 보장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덱 영능법사 입니다. 사실 이전 메타 있는 남자에서도 영능법사는 왜 없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거든요 영능법사도 해적전사와 마찬가지로 저 티어권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포이지만 전설 이상으로 올라가면 메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덱이었거든요. 하지만 패치가 되고 메타가 변화하면서 전설권 에서도 당당히 차트인 한 덱이 되었습니다. 패치전과는 비슷한 역할인데요. 상위권보다 하 차위권에서 여전히 더잘 먹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덱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해적전사와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플레이 방식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수 있어요 쉽고 강하고 저티어일수록 잘 먹히기 때문에 전설 등반에 적절한 추천 덱입니다 자 이렇게 메타 읽는 남자 오늘 진행해보았는데요 이전 패치가 사실 패치의 방향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패치의 결과 자체는 아꽤 성공적이다 라고 할 만한 패치였던 걸로 판단됩니다 하스스톤 메타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필드싸움하는 덱들도 많아졌고 땀냄새도 나기 시작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메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메타 읽는 남자와 함께 강력한 덱들 굴리시면서 재미있는 하스스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니아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